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컨텐츠인 별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또 업데이트 통해서 새로운 페이지가 생겼거든요. 마지막 페이지 또 계속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추가할 수 있으니까 이는 마지막이라고 말하기 좀 이른 것 같네요. 와 여기는 뭐야 백만 골드 들어가? 일단 이 별자리가 뭐냐 요거부터 알려드려야 할것 같네요. 일단 이 별자리 컨텐츠는 각 이렇게 페이지별로 이렇게 속성을 넣습니다. 요걸 슬롯이라고 부르거든요. 총 다섯 가지의 슬롯이 있습니다. 물의 슬롯, 바람의 슬롯, 땅의 슬롯, 불의 슬롯, 그리고 어둠의 슬롯.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구요. 이 다섯 가지 슬롯 안에 별자리 운석을 넣어요. 이렇게각 슬롯마다 정해져 있는 운석을 넣기 때문에 요것도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운석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구요. 이 운석들은 어, 업데이트 설명때 나온 대로 몽환의 틈을 제외한 전체 전투지역에서 29만 이상 지역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 아이템을 얻게 되면 은 빛나는 미지의 운석이라고 이렇게 상자가 있고요 저는 지금 등급이 낮은데 높은 등급에 사냥하시면 은 요거 눈부신 미지의 운석 요거를 얻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이벤트를 얻었고요 여기서는 일반에서 영웅까지 랜덤으로 나오고 일반 여기서는 키기는 것까지 나오게 되네요 자 별자리 바람의 슬롯은 명중과 회피를 증가해 주고요 물의 슬롯은 막기와 치명타 저항 대지는 방어력과 생명력 불은 공격력과 치명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둠은 이제 PVP 관련 공격력과 방어력을 올리게 됩니다 뭐 여러 선택사이 적혀있긴 한데 일단 1티어는 불입니다 거의 뭐 불로 맞춰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둠 PVP 우리 PK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어둠 슬롯 어 대충 요거 두 개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불 슬롯으로 맞추는게 최고의 베스트고요 그리고 별자리는 V4사상 첫 세트효과가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면 세트효과라고 적혀있죠 여기 있는 돋보기로 누르시면 은각 페이지별로 어떤 세트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페이지별로 다르더라고요 특히 1페이지 이 1페이지는 자 여기 적혀있습니다 1페이지의 세트효과 여기는 슬롯세트가 나오지가 않아요 슬롯세트가 뭐냐 이불 전부 다 불로 똑같이 맞추거나 뭐 물로 맞추거나 어둠으로 맞추거나 무조건 여기 있는 걸다 같은 걸로 맞춰야지 세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첫 번째 페이지는 그슬로 효과가 없습니다 즉 여기 세 개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세트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별자리 있죠 별자리 별자리에 등급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고급 등급으로 똑같이 맞췄으니까 여기 고급 세트 효과 방어력 100이 나왔거든요 이 세트 효과는 고급부터 있구요 제가 만약에 안에 별자리를 다 희귀로 넣으면은 여기 있는 희귀 세트 효과 이걸 받게 되고 영웅 세트로 넣으면은 이 영웅 등급 세트 효과를 받게 됩니다 자 두번째 페이지부터는 두 가지를 세트로 맞춰야지 효과가 발동됩니다 자 여기 독보기또 누르시면은 각종 넣을 수 있는 세트 효과를 다볼수 있구요 슬로 어, 상관없이 안에 있는 별자리 등급이 희귀 등급 고급 등급이면은 이 등급 세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슬롯 세트로 효과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맞추기 힘들죠? 그래서 처음부터 슬롯을 뭐로 할지 다 정하시고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불슬롯 세개 맞춰놨죠? 그렇다면은 이돼지돼지슬롯까지 불로 바꿔놔야지 저는 이제 불세트, 이 불세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슬롯만 맞췄다고 이게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죠 별자리까지 등급이 다 맞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 들어가는 모든 별자리 등급이 같아야 됩니다 세트효과는 희귀등급부터 전부다 희귀별자리에 넣고 전부다 같은 슬롯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여기 있는 희귀불세트효과 요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한 가지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여기 전부 다 별자리를 다 영웅으로 박았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여기 있는 영웅 세트 효과. 기게 나옵니다. 희귀 세트의 공격력보다는 조금 덜 가져가고. 아 그렇지만 명중과 방으로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 영웅 세트 괜찮죠. 불로 전부 다 맞췄으면은. 불공격력 400에 치명타를 1500 가져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못 가져가니까. 굉장히 조금 별자리가 아깝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슬롯 같은 등급 넣는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최소 목표는 모든걸 같은 슬롯으로 맞추는거죠 자 3페이지 있는 요거 저 지금 이거 전부 다 속성별로 이렇게 슬롯이 다 다른데 이럴 경우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여기서 할수 있는거는 희귀세트 영세트 요거밖에 안됩니다 여기 3페이지까지는 2페이지하고 똑같은 세트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이 4페이지 4페이지는 총 5개를 넣어야 되고 5개에 대한 이 세트 효과가 또 다릅니다 자, 똑같이 같은 슬롯에 같은 등급으로 넣을 경우 자 불같은 경우는 공격력 700에 치명타 2700 그리고 치명타 피해 10%로 가져갑니다 와 이거 굉장하죠? 다른 것도 좀 높, 높긴 합니다 하지만 TP 10%에 공격력 700, 치명타 2700 확실히 불세트가 1티어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4페이지부터는 어, 3연궁 세트라는게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3영웅 세트 이 5개 중에 3개만 같은 슬롯 같은 영웅이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럴 경우 여기 적혀있는 3세트 효과들을 봐줄 수 있고요 자 지금 이 불세트 10월 1일이거든요 자 여기 한가위 패키지에 가시면은 55,000원에 영웅 별조각 선택 상자를 봐줄 수가 있어요 와딱 맞춰서 지금 나왔죠 이게 어떤 효과냐 별자리 여기 네번째 페이지 무조건 여기 불만 맞춰놓으면은 저5 5 0 0 0원 패키지만 사서 바로 이 불세트, 3용웅 불세트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와, 이거 굉장하죠?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이거 엄청난 효과입니다. 이거 투력만 다 합쳐도 각각 이 불세트에 들어가는 영웅 슬롯 효과랑 이 세트 효과만 합쳐도 만 투력 가까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영웅 등급이, 영웅 불 등급이 공격력적으로만 또잘 나온다면은 공격력이 1 증가당 전투력 5씩 5배거든요? 여기선 이제 운빨이 적용할 수 있지만 전투로 아무튼간에 불로 맞추면 전투로 뻥튀기 엄청나게 할수 있다는 점 세트 효과 여기 돋보기 누르셔서 직접 뭐가 좋은지 판단하시고요 아직까진 완벽하게 다른 것들 바람이나 대지 물로 맞췄을 때 효율이 좋다 이런 느낌은 아직 완벽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눈에 띄게 누가 봐도 알수 있는 게 이제 불세트 효과이기 때문에 안전빵인 거죠 불세트가 그리고 공격력 부직포가 공격력 챙기기 힘든 게임이 만큼 불세트만한 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트 효과와 이제 별자리에 관한 설명은 끝났고요 아 여기 별자리 합성도 할수 있거든요 뭐 이거 합성 시스템이야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나 같은 등급 3개 넣으면은 그 다음 등급을 노릴 수 있는 효과죠 아직까진 전설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아마 전설 등급 업데이트하면은 또 여기 전설 세트가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683개 여기 모아놨거든요. 오늘 한 500개 정도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별자리, 요거 요거 세 번째 거. 요거 어떻게 골고루 한개한 한 개씩 나왔냐 이게? 요거 한번 슬롯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슬롯 당 20만 골드가 들어가네요. 아 그리고 슬롯 변경할 경우에는 여기 박혀져 있던 별자리 어, 그냥 다 없어집니다. 회수할 수 없거든요. 여기 박혀져있는 별자리 회수할 수없고요아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한개씩만 모자랄 수 있을겁니다 굉장히 아깝죠? 그럴 경우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 패키지 안에 있는 별자리 슬롯 변경권 요거 일단 드랍도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안 뜨는 것같고요이 슬롯 변경권만 있다면은 별자리에서 저 같은 경우는 요 하나만 바꾸면 되죠? 제가 슬롯 변경권이 있다 싶으면은 요렇게 잠그시구요 잠금 해주시고 여기 슬롯 변경 보이시나요? 여기 25개나 들어가네요. 이걸 눌러서 선택된 한개 슬롯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꼭 잠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잠금 안하시고 그냥 돌려버리시면 4개가 다 돌아가요. 자 그렇다면 3페이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아 불불돼지 돼지, 돼지. 아이고좀 아쉬운데 한번 더 목표는 3불 이상이죠 3불 하다는 슬롯으로 바꾼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니까아더 돌릴까 하다가 불 3개에 명중이 나왔거든요 아이도 햇빛 뜰수있으니까꼭 명중이라 볼수 없겠네요 어, 일단 4불 맞추기에는 어제 골드가 과연 나만 알지 만약을 대비해서 항상 골드는 좀 저는 여유있게 남기거든요 일단은 지금 미련이 없어요 아직 별다리를 풀로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태에서 저는 나중에 슬롯건이 풀리면 은 그때 풀세트 돌어보겠습니다자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마감할게요. 슬롯은 뭐 여기까지 돌리고 중장거는 요거죠 요거 자 50개씩 아 50개 정확히 50개는 안되네 아무튼 요걸 최대치로 당겨서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벤트로 준거는 요렇게 열어야 되네 자, 나온 거는, 아하, 고급 한 개. 고급 한개 나왔네요. 100개씩 하자. 자, 50개 결과. 자, 이렇게 나왔구요. 아, 중복 뜨면은, 아, 맞네. 겹쳐지니까, 칸수 상관없네. 자, 한 번에 가자. 633개. 가자! 오, 희귀 뜬다. 와, 이거, 보이시나요? 불만 피해서 나오네? 아니, 희귀 떴는데, <웃음> 불만 피해서 나왔어요. 좋아. 저거는 훌륭한 영웅 재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요것도 여는 김에 요것도 열겠습니다. 영웅까지 랜덤 응. 다 일반 아, 그럼 그렇지 좋다면 합성 갑시다. 합성 자. 합성에서 과연 영웅이 하나라도 떠줄지 아. 근데 개수상태보니까 영웅 기대하는 거 보다는 희귀라도 많이 얻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불 희귀라도 나와야 저 지금 세트 효과 봤거든요? 음... 별로 안 나왔는데? 이거 고급도 잘안 뜬다. 아, 제발. 아니야. 고급 많이 떠라, 제발. 많이 떠. 마지막. 아, 마지막에 고급이 안 뜨네. 자, 이 고급으로, 지금 시, 짜증나게 불만 없거든요, 희기가. 자, 불 희기. 불 희기 나와라, 불 희기. 설마. 와. 와, 이게 올 고급이라고? 자, 1 1번씩 오케이, 불 희기가 나왔다. 오, 오, 이번 판잘 나왔어. 아 희귀한 개오세개 근데 불이 안 나오네요 오케이 불두개아 역시 찡찡대면 나오는 거 과학인 것 같습니다 오세개또자 680개 어 아, 진짜 순식간에 없어지네 제발 불한개더아 제발 불한개더 아마지막이 이렇게 안 나와 아 진짜 찐박 찐박 아일러스가불두개 나오네 음 돼지가 있으니까 여기 여기 풀 희귀 세트로 맞추는 걸 먼저 해야겠네요 불이 한개더 떠야 돼 근데 젤일 많이 안 쓰는 게 물을 많이 안 쓰니까 아 물이 세 개를 넣어서 바람이 되었네요 그러다가 이번에 바람 세개 와..뭐야? <웃음> 바람 세게넣고 바람 한개 더? 뭐야 이게? 어둠, 대지, 물 섞어보자 오? 오? 아니? 영어 등급이 나왔네? 아 근데 어둠이에요? 아이고..이거 어둠은 지금 세트가 맞춘게 없는데? 와 이게 어둠이 나왔네? 자 노리는건 불 오케이 불세개불세개 불 지금 돼지 한개 맞죠? 오케이 불 넣고 아이고 치명타 떴네 공격력 떠라 공격력 공격 또 치명타 공격 아씨 뭐야 생개나 치명타? 방어력 떠라 방어력 아니, 미친거 아니야? <웃음> 미친거 아니야 생명력 떴네요 아 하지만, 세트 효과로 지금 830 전투력이 올랐습니다. 와, 어떡해. 싹다 치명타. 치않네 씨. 와 어떻게 이런 확률이 되냐. 자, 한번더 돌아봅시다. 물. 아, 또물 나왔어. 물. 오케이, 불. 아, 어둠. 어 영웅이다 아 어, 이거 영웅 생각보다 잘 뜨는데 오 뭐죠 원래 원래 이렇게 뜨는거 맞나요 근데 의심스러운데 영웅 이렇게 잘 떴다고 자 이렇게 별자리 약 700개죠 약 700개 사용해서 지금 영웅 2개를 띄웠습니다 700개 영웅 2개 괜찮은 수치인것 같은데 톡방에 뭐 1000개 써서 영웅 띄웠다 뭐 이런 분들도 봤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700개로 뜬거 어, 굉장히 괜찮은데 자 치명타 50짜리 바꾸겠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맥스구나 아 이거 그나마 치명타 맥스 뜬거네 잘 뜬거였네 일단 요거 치명타 5한개아 아닌가 그냥 여기걸 넣어야 되나 아 그냥 세트를 맞추기엔 지금 제가 개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냥 바꾸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제발 공격력 제발 공격력 공격력 공격력 그렇지 공격력 공격력이 나와야지 아 희귀등급부터는 이거 잼이 소모되네요 아 희귀에서 희귀 가면은 와 되돌리는데 잼 들어가? 그리고 영웅등급은 요거보다 좀더 많은 잼이 들어가겠죠? 아 이거 옵션 바뀔 때와 이게 만약에 더안좋은것 뜨면은 되돌려야 되잖아요? 잼 들어가네 일단 공격력 바꾸고 전투력 20더 올렸습니다 아 역시 요런거도 모아서 한 번에 하는게 재밌네요 다음에 또 몇백개 거의 천개 가까이 모을 때또 한번 합성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자리에 관한 설명 여기까지구요.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